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제가 주로 다루던 제품은 아닌데 에어소프트 건인데 조금 색다른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도쿄 마루이사 의 에어소프트 건인데 어 우리나라에서 에어코킹 형태로 어 출시를 한 14세용 에어소프트 건인 어 CZ-75 퍼스트 제품, 원 퍼스트 스테이지 제품입니다 음, 이 제품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10세용으로 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4세용으로 판매를 했고 14세 미만은 사용할 수가 없죠 14세에서 뭐한 19세 우리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사용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청소년용 에어소프트건인데도 상당히 퀄리티나 마감이나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워 같은 경우는 뭐 몸에 맞더라도 아프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또 게임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은 한번 이 제품을 열어보고 여러분들과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앵글을 여러분들이 보기 쉬운 하이앵글로 바꿨습니다 제품의 포장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가 볼수 있게끔 안에 있는 제품을 포장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쪽에 요쪽, 있는 KC 인증이라든지 정식 수입된 제품 뒤쪽에 이 CZ75에 대한 제품의 뭐 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CZ75 퍼스트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경마루이사 제품이고요 어, 호법이 있는 제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개봉은 어, 박스를 이렇게 여는 방식이 아니고 옆을 이렇게 뜯어서 뽑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뽑게 되면은 음, 이 제품에 박스와 스티로폴 그리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어, 마루이사의 특유의 설명서 바로 이 원숭이 같이 생겨있는 이 원숭이와 이 개모양의 이우스꽝스러운 아저씨 모양 뭐를 의미하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 시칠7 5 퍼스트 모델의 뭐 사용설명서나 이런 것들이 다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자 제품을 보시면 은 단촐하게 이렇게 완제품, 탄창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어 14세용이 사용할 수 있는 요 비비탄 0.2g탄은 아니고요 이게 0.12g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비비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제품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탄창 하나 그리고 완제품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총 상당히 가볍습니다 앞쪽에 요 캡을 어, 빼도록 하고요 어, 국내법에 맞게끔 칼라 파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창 보통 우리가 아카데미나 토이스타에서 나오는 이런 에어코킹건의 이 탄창 같은 경우 는 상당히 무게가 가벼운데 이 제품은 뭔가 헤비웨이터 같은 뭐 안에 쇠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무게를 한번 재어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지금 0점을 맞춘 상태에서 탄창의 무게를 채워보면 86g 정도 나오고 있어요. 86g. 생각보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근데 어 이게 플라스틱 제품 기준으로 하면 은 상당히 무거운 편인데 뭔가 좀... 탄창의 묵직함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은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재어보면은 86g 그리고 총 본체의 무게를 한번 재어보도록 할게요. 총의 본체의 무게를 재어보면은 235g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이거는 무겁지가 않네요. 그러면 탄창을 체결하고 무게를 재어보면은 토탈 320g의 무게를 가집니다. 먼저 탄창을 예를 들어 보면 탄창에 비비탄은 앞쪽에 스프링 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의 그 스프링 방식이 아니고요. 한발한발이 립을 통해서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동봉된 이 0.12g 탄의 비비탄을 어, 이렇게 손에 옮긴 다음에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장전을 해주시면 돼요. 장전을 하면서 앞쪽에서 계속 이렇게 밀어넣으면 은 이렇게 탄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대략 한 30발 정도 제가 넣어보니까 30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발보다는 한 20발 정도 넣고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스프링 장력은 생각보다 좋아서 탄을 끝까지 밀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 본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흔히 우리가 이 CZ-75 체코에 있는 CZ사에서 만든 CZ-75의 그 모양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요. 자, 슬라이더 슬라이더 부분에 이런 각인들 모델 75라는 이런 각인들 그리고 메이드 인 재팬 이런 각인들 정상적인 각인들이 다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제품들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음,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리얼리티는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청소년용 에어소프트컨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어,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라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만져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단가를 조금 올리더라도 이 정도 퀄리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 에어소프트건 제조사에서도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제품들을 판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트 스탑, 그러니까 슬라이드 스탑 버튼은 동작을 안 하는 몰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안전, 안전은 동작을 합니다. 슬라이드를 장전을 한 상태에서 안전 레버를 올 되면은 격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레버를 내리고 쏘면은 격발이 되는 방식이에요. 안전레버는 한쪽에만 존재하고 를 반대편에는 없습니다. 없고 기본적으로 슬라이더 작동 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슬라이드를 당기고한발씩 쏘는 에어코킹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당기고 쏘고 당기고 쏘고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0.1g 2 탄을 사용을 했을 때 대략 한 10m 정도는 아 10m까지 안되구나 제가 그 실내에서만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5m 이상은 적당하게 날아가는 수준의 탄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법에 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뭐 일본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탄속이나 탄이 날아가는 궤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호보 기능이 있다라고 했죠 일본 내 기준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25m 정도 날아간다고 해요 어, 박스, 박스를 박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박스의 뒷면에 이런 식으로 25m 보통 0에서 15m 호버 안 걸게 되면 0에서 15m 정도 날아가는데 호불풀을 걸게 되면 대략적으로 얘네들이 계런티 하는 게한 25m 정도 거리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 국내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조금 아쉽지만 그런 점을 참고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 그리고 이그 해머, 해머 같은 경우는 지금 싱글 액션 이런 기능을 그대로 동작을 하는데 이 싱글 액션, 어, 해머를 당기고 이렇게 격발하면 격발은 되는데 발사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발사를 시키려면 은 슬라이드를 뒤로 당기고 이런 식으로 스프링을 당겨서 피스톤을 걸고 그 공기로 발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뭐 싱글 액션으로 동작 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격발은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더블 액션, 이총 자체가 이제 더블 액션 기능이 없는 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총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더블 액션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창, 탄창을 삽입하게 되고 탄창을 빼는 버튼은 여기에 여기에 이 버튼을 눌러서 탄창을 일리즈하게 됩니다 보통 자유낙하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유낙하는 상당히 잘 됩니다 생각보다 잘되요잘 잘 되고 어, 탄창도 부드럽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총을 쏘는 방식은 아, 말씀드렸다시피 슬라이드를 담기고 놓고 격발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고,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년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음, 청소년 들이 분들이 이런 총을 가지고 구매를 하고 서바이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겠죠 예. 자, 오늘은 아주 짧은 영상 여러분들께 여기 보이는 CZ-75 뭐 퍼스트 퍼스트 모드 제품 모델이죠 어, 동경마루위에서 일본 내의 기준으로 10세 우리나라용으로 14세 이상용으로 발매를 한 CZ-75 퍼스트 모델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대부분 성인이겠지만 어, 또 이렇게 청소년용 에어소프트건을 찾는 친구들 중에서 괜찮은 작동성 그리고 마감을 가진 에어소프트건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음, 저도 반신반의 하면서 이 제품을 리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음, 그냥 만약에 제 아들이 중고등학생이고 아빠 에어소프트가 하나 갖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사주고 싶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마감도 잘돼 있고 뭐 퀄리티도 괜찮고 무게도 이 정도면 묵직한 것 같고요 뭐 지금 비비탄이 이렇게 한발 들어가 있는데 비비탄을 이 가까이에서 맞더라도 크게 아프고 그러진 않습니다. 따끔 하는 정도 도처 없어요. 상당히 탄속이 약합니다. 다만, 뭐, 항상 에어소프트건을 사용을 하실 때는 눈에 보안경을 끼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꼭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 에어소프트건을 사용을 하시고 사람한테 절대 쏴도 안 되겠지만 친구들끼리 에어소프트건 게임을 즐긴다라고 하면은 항상 다른 안전 장비보다 고글은 꼭 쓰고 에어소프트건 생활을 즐기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재TV가 여러분들께 소개한 청소년용 에어소프트건인 도쿄 마루이사의 CZ75 퍼스트 모델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청소년용 제품들이라든지 에어코킹 제품도 리뷰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